안마 해서 몇시가 제일 빨라요? 네. 11시요? 어, 그러면 돌아오 는 거는 9시 30분 걸로 가능 한가요? 알 네, 겠습니다. 이따가 와서 알겠습니다. 이따 그럼 다시 올게. 네, 네. 지금, 여 기가 배타 는곳 인데 이쪽 은 물때 가 맞아서 어, 배가 움직일 수있 지만, 반대로 저쪽에 물대가안 맞아 가지고 갯벌 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끌고서는 일로 와야 되는데 아 11시 거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11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,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가자 <웃음> 네, 어디? 아이고, 음. 음. 음. 맙소사, 맙소사. 좋아? 와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우와, 완전 고양이 천국이네, 그냥. 야, 이 녀석이 안내를 잘 해주고 있어요. 아까나 도시가 엄청 크네. 어? 야. 너, 너 친구들 되게 많더만. 응? 친구들 많아. 왜 혼자 있어? 일로 와. 뭘 이렇게 캡켁들 좋아서 그런거네? 왜, 왜 누구 기다려 왜 어제처럼 안달려 어제처럼 달려 아침이라 힘들어? 힘들어 힘들어 아침이라 too